네, 오늘은 정비 공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집에 근처에 있는 어, 카센터를 많이들 이용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자동차를 수리를 맡기시나요 현대자동차는 뭐 블루핸즈로갈 거고 기아자동차는 오토큐 이렇게 어, 그 브랜드에 맞는 정비소를 찾게 될 텐데 어,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어, 수리센터는 이제 공임나라가 있죠 공임나라는 이제 내가 부품을 구입을 해서 어, 공임비만 주고 어, 차량을 정비하고 교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공임나라도 그렇게 싸다고 생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더 좋은 카센터, 더 저렴한 가격에 수리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택시 복지정비센터라고 있어요. 나름 이제 동호회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어, 집 앞에 가까운 카센터보다 어, 택시를 전문으로 정비해주는 업체 가면 저렴하다 이제 이런 공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차량을 좀 수리하면서 어몇 군데 이제 이렇게 견적도 물어보고 공임도 이제 알아보고 했었는데 어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부속을 어떻게 교체할 때는 공임 나라가 더 싸고 또 어떤 때는 뭐 지바 백화센터 어떤 때는 뭐 택시 복지점 이런 식으로 내가 수리하는 부품의 어떤 항목마다. 공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차량을 이렇게 정비를 할때 센터를 난 무조건 여기만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여러 군데를 조금 어 돌아다니면서 어 견적을 그때그때마다 어 비교해 가면서 수리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야 그거 가지고 뭐 얼마 차이 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차량 정비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전화를 해서도 어, 부품비와 공인비를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뭐 교환 비용부터 뭐 브레이크 뭐 패드를 가는 공인 뭐 여러가지 뭐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충전 뭐 이런 것들을 항목마다 필요할 때마다 카센터마다 전화를 하셔서 어, 교환 공임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시고 꼭 수리를 받으셔야 할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금액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공임나라도 믿지 못하고 블루엔즈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수리할 일이 생기면 세군데 이상의 센터에 문의를 해보고 소리를 할 예정이에요 자가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사실 저도 가끔씩은 가벼운 것들은 제가 직접 자가정비를 하는 걸또 좋아해서 하는데 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자가정비를 했을 때그 부분이 사고가 나면 어, 내책임 있는 거예요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카센터나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 그 업체가 책임을 져주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뭐 가벼운 것들이 어떤 수리나 이렇게 블랙박스 간단한 뭐 이런, 이런 허드를 달거나 뭐이 정도 간단한 어, DIY 이 정도는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가벼운 건 하겠지만 어, 자동차가 가고 서는 거 파워트레인 뭐 이런 쪽 손을 대지 않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어, 정화 플러그도 제가 다 갈고 브레이크 패드도 갈고 제가 다 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 정말 이쪽에 공부 없이 그냥 무모하게 어, 자가 정비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비 공임에 대해서 이제 카센터를 좀 여러 군데를 다녀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메시지를 오늘 영상으로 담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자동차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